안녕하세요 재테크 채널 리치튜브 입니다 오늘은 해외선물을 처음 거래하실 때 헷갈리실 수 있는 내용 증거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해외선물의 증거금은 크게 개시증거금과 유지증거금으로 나누어볼수 있는데요 개시증거금은 해외선물 상품 한계약을 들어가기 위한 최소한의 증거금을 의미합니다. 유지증거금은 어떠한 상품을 진입했을 때그 포지션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금 수준입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크루드오일의 개시증거금이 600만원이고 유지증거금이 500만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크루드오일을 한 계약을 진입하기 위해서는 해외 파생상품 계좌에 600만원 이상이 예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크루드오일이 앞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해서 매수 포지션을 진입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물론 처음부터 수익이 나면 좋겠지만 어, 손실이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겠죠 운이 나쁘게도 최소한의 증거금을 맞추어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점차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평가손익상으로는 처음에는 600만원이었던 것이 점차 줄어들게 되겠지요 그럼 이 금액 유지증거금이 500만원 이하로 줄어들면 안되는 것입니다 만약 500만원 이하로 줄어들게 되면 마진콜을 당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마진콜이 무엇이냐 마진콜은 증권사에서 부족한 증거금을 채우라는 통보입니다. 마진콜을 당했을 때 유지증거금 이상의 추가 증거금을 예치하지 못했을 경우 이 포지션은 강제로 반대매매가 될수 있습니다. 또 반대매매는 무엇일까요 증권사에서 여러분들의 허락 없이 강제로 포지션을 청산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있으면 안되겠죠. 이번에는 직접 크루도일의 증거금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홈페이지를 열어보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홈페이지인데요. 위에 상단에 보면 해외주식파생, CFD라는 메뉴를 보시면 해외선물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아래를 보시면 증거금 거래시간이라는 걸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크루도일은 CME 거래소이기 때문에 아래를 내려 보겠습니다. 어, 크루도일, 에너지이죠? 크루도일은 에너지이죠. 위탁 증거금이 게시 증거금이랑 같은 말입니다. 지금 여기 게시증거금 위탁증거금이 8650 이라고 써 있습니다 8650 이라는 것과 유지증거금 7785 금액이 이제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런 지금 종목들이 되게 다양하게 많은데 내가 원하는 종목들을 이렇게 여기에서 찾아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까지 이렇게 증거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별로 어렵지 않으셨죠 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늘 성공하는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